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엄청 핫한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요즘 엄청 인기라는 닭껍질 튀김 여러분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도 너무 먹고 싶은데 그게 대기줄도 엄청 길고 맨날 매진되고 그 다음에 파는 곳이 원래는 몇 군데 안되는데 이제 좀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2kg짜리를 구매했고요 그러면은 간단하고 빠르게 닭껍질 튀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닭껍질 이거 2kg에 인터넷에서 5천 몇백원? 배송비 포함해서 거의 6천 얼마? 튀김가루가 있어야겠죠? 후추하고 카레가루 파프리카 시즈닝 뭐 이런 거 집에 다 없으니까 그냥 이거 두 개로 할게요 그다음 소금 제 네,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 왔고요 이게 지금 한 1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요거는 그냥 다 껍데기예요 다 껍데기인데 요렇게 누르스름하게 조금 이렇게 얇지가 않고 두꺼운 부분이 있거든요? 껍질 밑에 있는 지방인데 이 지방을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게 다그 순수 기름덩어리거든요 뜯겨요 이렇게 뭐 완벽하게 제거는 못해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해 줄게요 이게 꽁지 쪽에 있는 지방은 또 누린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일일이 그냥 손질 다안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일단 첫째 그냥 지방 덩어리니까 그리고 둘째 꽁지 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누린내, 지방에서 잡내가 난다 그냥 너무 지방이 많은 부위는 빼놓고 그 다음에 지방 조금 뜯어냈고 잘안뜯어져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줍니다 그 다음 다가 후추, 한 작은술 정도 그 다음에 카레가루, 반 큰술 정도 소금, 두꼬집 넣고 조물조물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대로 놓고 염지, 간을 베게 해주죠. 바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간이 배면은더 맛있겠죠? 그 다음 재워놓은 닭껍질에다가 한컵 정도 튀김가루를 넣고 섞어줍니다. 이렇게 잘 섞였으면 넓은 판을 준비해 주시고요 튀김가루를 똑같이 해놨거든요 닭껍질을 한겹한겹 한 겹. 밀가루 를 묻히고 탈탈탈탈 털어주세요 몇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 치킨 할때 비닐봉지나 통에다가 가루넣고 이제 샥 하잖아요 물결 모양 만들듯이 그냥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한게 닭껍질을 아 하나씩 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안 펴도 될것 같아 튀길 때피면 되겠어 나무젓가락을 넣었을 때 나무젓가락 끝에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면 은 예열이 된 거죠 이제 하나씩 입술을 해봅시다 일단 5분간 1차로 튀겨 줬거든요. 애덴들이 다 떠올랐죠. 건져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2차로 바로 입수. 여러분 뜨거운 기름 할때는 항상 조심해주세요 이렇게 날가루를 마지막에 묻혀서 하면 은 바삭해지고 그 뭐지? 그 물결무늬라고 해야되죠? 치킨 표면에 먹을땐 좋은데 이게 기름이 탁해져요 금방 날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1차로 튀김이 완성됐고요 한번더 튀겨서 총 2차로 튀길 거예요 그럼 더 바삭해지고 색이 더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색이 나겠죠? 이제 좀더 높은 온도에서 2분 정도만 튀겨줄 거예요 2차로 튀길 때는 1차로 튀길 때보다 기포가 좀더 많이 올라오고요 소리가 좀더 커져요 이제 2분이 지났으니까 건질게요 1차로 튀긴 거하고 2차로 튀긴 거하고 색깔 차이가 확실히 나죠 이렇게 바로 먹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놔가지고 식힌 뒤에 먹으면더 바삭해요. 음, 음, 맛있어. 음. 맛은 진짜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진짜 물려요 여러분 물리고 진짜 치킨을 보통 한 마리 정도 먹으면 물리다고 이제 더못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거를 한 일곱 여 조각 먹으면 은그 치킨 한 마리 먹은 물림이 와요 조금 맛보려고 만들기는 약간 번거로우니까요 직접 사드시거나 아니면은 어 여러 명이서 나눠 먹을 때는 직접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닭껍질 그딱그 네, 치킨의 그 튀김옷만 먹는 그 맛인데 거기서 좀더 바삭해요 약간 치킨에 튀김옷은 촉촉함이 공존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바삭함이 더 크다? 먹방 영상을 리얼사운드로 따로 올라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았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고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